슬럼! 오늘 저는 제주와서 처음 태양을 봤습니다 방금 우리 같은 민족인데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신 분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민족은 참 아픔이 많은 곳입니다 이 땅도 아픔이 많은 곳입니다 제주는 유배의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추사 김정이 광해군도 이곳으로 유배를 당해서 여기서 돌아가셨고 제주 4.3이라고 하는 아픔의 땅이 바로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외쳐보길 원합니다 제주의 아픔을 치유하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북쪽에 우리 민족을 치유하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김정은이 두려워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김정은이 믿어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제주를 온전히 고치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제주를 복음화 시키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제주의 붕을 주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제주의 깨어진 가정을 치유하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제주의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제주소. 제주에서 시작해 우리 민족의 화합을 이루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제주소. 한라에서 백두까지 누가 주관하십니까? 우리에게 통일을 주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젊음을 드려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민족이 믿어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의지해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모든 삼권에 있는 모든 리더들이 믿어야 되고 따라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 밤에 우리가 헌신해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소. 여러분의 젊음을 드려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소. 우리 제주교인이 믿고 따라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소. 제주의 모든 것, 이곳이 가장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고 섬이 되게 하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소.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멋진 결혼의 상대자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소. 행복의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소. 여러분의 캠퍼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소. 이곳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소. 이곳의 날씨를 누가 주장하십니까? 예수소. 왜 오늘 밤에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예수소.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답을 주시는 거분은 누구십니까? 예수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저는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던졌던 그 말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그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실감을 합니다 오늘 날씨가 그랬습니다 오늘 날씨는 저는 요번에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주여 비가 오더라도 우리 형제들 자매들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은 올해는 장마전선도 제주 남쪽에 생기지 않고 우리가 밑으로 내려오니까 우리가 떠난 평창쯤에서 생깁니다 우리가 집회를 할 때마다 움직입니다 살짝 올라갔다가 끝나면 다시 내려옵니다 어제 새벽에도 억수로 비가 쏟아집니다 그걸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다시 내려왔습니까? 그랬더니 다시 끌고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독일을 2대0로 이겼습니다 저는 그것도 놀랍습니다 거기에 요번에 영웅으로 떠오른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선수입니다 누구냐 우리 간사님의 남동생입니다 바로 조현우 선수입니다 지금 조현우 선수는 우리가 기도했을 때 국가대표로만 뽑게, 뽑히게 게뽑해주시옵소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로 요청을 받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저는 살짝 거기다 하나 더 넣었습니다 어렵지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뭔지 아세요? 한 게임이라도 뛰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 게임 다 뛰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조현우 선수는 세 경기마다 놀랄만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영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맨 위에서 데려가려고 그러고 지금 이곳저곳에서 막 뜨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거나 기도하는 것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대합시다 바로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하나님 꼭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승리하시는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실 오늘 뭔가 조금 말씀이 잘못됐어요 제가 저걸 요청하지 않았어요 저는 앱에서서 1장을 요청했었어요 근데 지금 저게 저는 잠깐 저기 서 있느라고 저게 어떤 구절인지도 눈치도 못 채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니에요 다시 오늘 말씀은 앱에베서 1장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앱에베서 1장 말씀 1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보면 온통 힘 얘기로 가득합니다. 자, 이걸 보면서 전 여러분에게 이 밤에 첫 번째 분명하게 말씀드린거는 언제 여러분의 시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고 하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아니, 세상에서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요새 보세요 세상에 보면 뜨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요로입니다 You only live once 한 번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욜로 욜로 또 뭐라고 합니까? 소확행 그래요 사실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만든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 쓰이고 있어요 소확행은 바로 뭡니까? 희망 필요 없어고 고문이야 희망 고문 또 누가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력 다 거부예요 그러고 나서 소금 한데서 행복을 찾아야 돼. 그래서 소확행. 여러분, 무라까미가 저 원래 그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저자까지도 부정하는 그런 걸 우리는 사회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무라까미 하루끼가 그 얘기를 했을 때는 심지어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그한데서 행복도 누리자라고 하는 거였지. 고곳에 초점을 맞춰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러닝 샷스 여러분이 보시면은 새거딱 포장지에서 끈에 가지고 입었을 때그 신선함. 그런 걸 말한 거였어요 지금 세상은요 뭐였냐면 바로 현재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현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재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만 살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명한 게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미래가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현재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있는 젊은 사람들 현재는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요 희한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딱 태어나면요 은맨 처음에 보면 아이들이 배우는 게 달라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 태어나 가지고 세 달부터 여덟 달까지 그러니까 태어난 지3 개월에서 8 개월까지는 얘네들은 뭐에 초점을 맞추는지 아십니까 눈입니다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뭐예요 위에서 빙빙 돌아가는 거 반짝이는 거그것만 봅니다 보는 걸 해요 다섯 살까지는 뭐에 초점이 맞춰 있는 줄 아세요 바로 들리는 언어에 초점이 돼 있어요 다섯 살까지는 아이들의 언어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나머지 언제냐 하면은 또 하나의. 그 아이들이 3개월에서 8개월까지는 바로 이 보는 것에 시각에 초점을 맞추면서 성장을 하고 다섯 달까지는 이 언어라고 하는 이 청각과 연결된 영역에서 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면 인생에서 또한 번의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지 아십니까? 바로 20대입니다 20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바로 그때의 성인이 되는데 얼마나 빨리 배울 수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면 뇌가 그렇게 돼 있어요 뇌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뇌가 딱 태어나면요 은한 1년 반 그러니까 18개월 동안 뇌는 계속적으로 뇌세포, 뉴런이라는 것을 마구 만듭니다 그때는 별거 하지 않습니다 뇌가 계속 저러니까 1년 6개월 아이들이 태어나서 1년 6개월 동안은 영양을 잘 공급해 줘야 되는 게 바로 그때 뉴런이 마구 늘어나요 뉴런이 마구 늘어나는데 마구 늘어나다고 좋은 게 하나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뇌는 그렇게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생긴 뉴런들이 연결을 해요 뉴런 하나하나 그러니까 천억 개 뉴런이 있습니다 천억 개 뉴런들이, 뉴런끼리 각각 하나 뉴런, 뉴런이 천개 이상의 가지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시냅스라고 합니다 근데 데 지금 보십시오 처음에는 1년 6개월 동안에 계속 뇌세포가 늘어납니다 뇌세포가 늘어나면 뭐냐면 이게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끼리 연결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그러면 뭘 하는지 아세요? 몸이 확 늘어났다가 그 다음에 쓰는 부분만 놔두고 나머지는 가지치기랍니다. 죽는 거예요. 뇌세포가 어긴 죽어버리고 가지를 치면서 없어져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아마 평생이 지속된다. 그래서 어렸을 때 뇌세포가 형성이 되고 그다음부터는 평생 나머지는 가지치기 하는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1990년 즈음에 미국에서 이 미국 국립뇌연구소에서 뭐를 발견한 줄 아십니까? 기가 막힌 걸 하나 발견합니다 뭐냐면 은 가지치기를 해오다가 그 가지치기에서 서로 연결이 되면서 급작하게 뇌가 팽창하는 것 그러니까 뇌가 사실 성장하는 겁니다 다리를 이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근제가 언제냐면 은 바로 10대 끝부터 30대 바로 전까지 20대가 가장 핵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0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한테 있는 뇌세포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가 다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20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무지무지 열심히 무지무지 적극적으로 치열하게 살아야 될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미래를 결정해요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내가 겪는 불행은 언젠가 내가 소홀히 보냈던 시간들의 복수다 가장 중요한 때가 바로 20대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언제가 여러분 20대한테 가, 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20대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여기 10대 후반에 있는 사람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10년, 15년 사이 여러분의 인생의 대부분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격도 20대 말까지 거의 적정이 됩니다 30대로 넘어가면은 성격에 무슨 트라우마 같은 거를 겪기 전에는 거의 성격대 형성이 됩니다 결국 뭐예요? 20대가 여러분의 학습 능력 그리고 여러분의 성격까지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20대를 어떻게 보냈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한다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저 뒤에 또이 중간중간에 계신 성도님들은 그럼 뭐냐? 내 20대는 난 지나갔는데 나는 뭐라는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 정도는 다르지만 똑같다는 사실 하나 발견합니다 어디서 하냐 면은 바로 하버드대학교 교수 하나가 엘렌 랭거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 이 사람이 양로원에 있는 70대 말에서 80대 할아버지, 남자들이었습니다 남자 16명을 실험 대상으로 잡습니다 실험 대상으로 잡아서 이분을 갖다가 그게 바로 1979년에 한 실험입니다 80대에 가까운 80대를 넘고 그런 분들을 16분을 받아서 8명과 8명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실험군이고 한 그룹은 대조군이라고 합니다. 8명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8명씩. 굉장히 시골입니다. 뉴햄프쇼의그 아주 그 초원에다가 수도원을 개조해가지고 1959년 형태로 다 바꿨습니다. 20년 전으로. 바꿔가지고 사람들 거기다 집어넣는데 두 그룹의 첫 번째 그룹은 뭐라고 냐면 그곳에 가가지고 거기에 1959년 그 신문도 놔뒀습니다. 다 모든 사진도 그 59년 사진으로 놔뒀습니다. 그러고 그 나서 말도 이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현재 시제로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랬어가 아니고 나 그래 라고 얘기를 하게 했습니다. 현재 시제로. 그리고 일주일을 보냈어요. 이 사람들을 연구합니다. 조사를 하고 그 다음 그룹은 똑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은 과거 시제로 했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그랬어. 똑같은 데보냈지만 여러분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참 흥미로운 걸 발견합니다 뭐냐면 두 그룹 다 뭐가 발전했냐면 손이 펴지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오그라졌던 게 그러고 나서 몸무게도 1.5kg씩 늦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연세가 되시면요 몸무게 되는 게 축복이에요 팔0대 되면 요 그게 몸무게가 늘고 있고 그다음에 유연성이 생기고 손가락이 길어지고 더 놀란 건 뭐냐면 지능검사를 했는데 지능이 늘어요 일주를 했는데 데근 더 놀라운 거냐면 현재라고 현재 시대를 쓴 사람이 훨씬 더 발전이 있었다고 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우리를 울타리에 가두는 것은 신체적인 자아가 아니고 바로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우리를 가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그런 노래 있죠? 넌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그런 거잘 모를까요? 여기 20대들은요 그 다음에 뭐다 트로토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요 진짜 보시면 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가 자기한테 어떤 의식을 집중하며사느냐 그게 인생을 결정한다는 게 여러분 성도님들은 그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이제 나는 나이가 갔어 이제 내 젊음은 갔어 내는 발전이 없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의식을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고 하는 것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수와 14장 7절부터 12절까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나이 40세 여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의 모세가 맹사이여리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85세인데 뭐라고 그러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은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갈렙은 거기를 정복합니다. 그곳이 바로 헤브론 땅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한테 어떤 생각을 불어넣느냐가 무지무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일반이 그렇다는 거에 연구를 해봤습니다. 바로 행동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이나 여러분 나이든 사람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이가 들게 되면 괜히 중얼거립니다. 이렇게 넘어지려고어이 큰일 날뻔 했네. 이래요. 근데 여러분 보면 나이가 들면은 진짜 그래요. 그, 저는 몰랐어요.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 언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아 그렇구나 진짜 그렇구나 근데 그럼 나이가 들면 중얼거리느냐 젊은 사람안그러냐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속으로 중얼거린다는 거예요 누구나 중얼거리는데 중얼거린 걸 연구해 봤습니다 뭐가 중얼거림의 대상인가를 조사해 봤더니 그 중에 중얼거림의 77%가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 거 하나를 갖다가 고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걸몇번 해야 되면 20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게 상사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뭐냐면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게 어디서 시작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발견한 건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이 그 믿음대로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원합니다 거기에 바로 내가 지금 당장 믿음의 근거에서 생각을 시작하고 두 번째 키워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당장 두 번째는 바로 함께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함께입니다 왜 이리 중요합니까? 지금 보시면요 이 세상을 보세요 온통 혼자입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하고 혼자 그래서 혼행, 혼밥, 혼영, 혼자 영화 보고 그 다음에 혼자 다 혼자랍니다 참 굉장히 이거는 저는 사단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보시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보면서 더욱더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를 혼자 놔둬요 혼자예요 남자들은 여자들이 남자들이 더 심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자랑 다르게 한다 여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친구끼리 만나가지고 막 얘기하면 스트레스를 풉니다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옛날부터 동굴로 들어갑니다 혼자 숨는 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혼자 들어가서 혼자 남으면 뭐예요? 혼자 남으면 뭐가 됩니까? 유혹이 시작됩니다 내 인생은 뭘까? 살고 싶지 않다 그 다음에 혼자 있으면서도 시간이 많으니까 뭡니까? 잘못된 걸할 수가 있다는 거죠 혼자는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가를 갖다 보게 되는데 여러분 혼자는요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고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갖다가 조사하게 됩니다. 누구냐면은 그 크리스테키스, 니콜라스 크리스테키스라고 하는 하버드 교수랑 그 다음에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교수가 둘이 연구를 했어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바로 인간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나를 연구해 봤습니다. 연결을 되는 걸 연구해 봤는데 기가 막힙니다. 사람들이 단순히 모여 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죠. 구슬이 서말이에다도 꿰어야 보배다. 네트워크는 뭐예요? 보배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데 여기 와서도 그냥 여러분이 왔다 혼자만 가면 소용 하나도 없어요 뭘 만들어야 됩니까? 기도짝도 만들고 헤이 hey, 나는 누군데 너는 누구니넌 어디서 왔니? 하면서 인사를 만드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네트워크는 뭐냐 면 네트워크는 여러분이 만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만든 네트워크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친구를 여러분이 또 영향을 주고 그 친구가 여러분한테 영향을 주고 여러분의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 영향을 준다는 게 다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만나면서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밀가루와 달걀이 만나면은 뭐 밀란 정도를 해가지고 중간에 적당한 맛이 생기는 게 아니죠 맛있는 빵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지 새로운 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네트워크라는 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네트워크를 갖다 만드는 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내톡사에서한 사람이 행복하면 그 옆에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확률이 15% 그 친구의 또 다른 친구한테 영향을 줄수 있는 게 10% 그 친구의 또 다른 영향을 줄수 있는 게 6% 그래서 세 단계까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발견하고 있죠 바로 뭐냐 우리가 요 연결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게끔 구조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만나기를,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특별히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야 됩니다 여기 와서 함께 기도했고 여러분 같이 해변가에서 비치가에서 쓰레기를 줍던 그런 친구들하고 내 턱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진짜 알맹이들이에요 알곡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하고 내 턱을 만들면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게 한 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이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여기 와서 우리가 비를 안 맞아서 그렇지 여기 피가 억수로울 수도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셨으니까 그렇지 때로는 비를 맞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겨냅니까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결합니다 꿀벌이 말벌을 이기는 것 같습니다 말벌이 날라옵니다 말벌이란 놈은 세상 쓸데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날라와가지고 와서 꿀벌들 꿀도 안 만드는 놈이 와서 꿀벌 새끼들을 잡아먹지 않나 꿀벌 벌통을 갖다 뒤집어 놓지 않나 그리고 지나가다 잘못 우리가 건드렸는데 와가지고 사람을 쏴가지고 죽이질 않나 말벌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벌이 꿀벌한테 오면 은 꿀벌이 말벌하고 1대1로 싸워가지고 절대 이기지 못해요 말벌이 날아오면 어떡합니까? 꿀벌은 가서 말벌을 싸버립니다 수없이 여러 마리가 싸가지고 거기서 날개짓을 시작합니다 꿀벌이 날개짓을 막 시작하면 은 말벌은 언제까지 살수 있냐 면 46도가 나오면 죽습니다 더워서 꿀벌은 48도까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날개짓을 막 하겠죠 야야야야 몇 도니 면또 46도 좀만 견디자 그래가지고 46도가 딱넘어 야, 얘 갔다! 그러면 은 야호! 저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만든 네트워크에서 바로 함께 여러분들이 그런 네트워크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인생의 일부예요 함께 그걸 어떻게 보면은 즐길 수도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드신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분한 분을 같이 하는 분을 손을 잡으세요 우리 함께 하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습니다 제주 기독교인 삶 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함께입니다 지금 함께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번째 뭐냐면 은 시대의 흐름을 읽어보십시오 시대의 흐름입니다 아까도 우리 잠깐 여기서 우리 성주 형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성주 형제를 들으면서 참 그렇습니다 지금 4월 27일 날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 6월 12일 날 북미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딱 떠오른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시가 머릿속에 지나갔습니다 외교 거기 나오면 그런 거 있죠 나보기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있죠 영변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영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영변이 어느 곳입니까 바로 김소월 시인이 진달래꽃 그 약산에서 진달래 꽃을 아름 딴다고 하는 그 영변이 지금은 뭘로 돼 있냐면 바로 살인무기의 현장이 돼 있죠 원자폭탄, 원자탄의 모든 시설이 다 거기 있습니다 300여 개가 거기 있습니다 그게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영변이 이제 드디어 해체되고 원래 김소월 시인이 꿈꿨던 그곳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사람들이 이번에 말합니다 6월 12일 날그 우리 북미 정상회담이로 될까 안 될까 여러분 저도 모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그참 뭐냐면 은 이번에는 거짓말하기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예측 불가능 인물이다 근데 트럼프는 더 예측 불가능하다 더 예측 불가능한 사람한테 함부로 예측하는 사람이 어떻게 엉망을할수 있겠는가?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더큰 눈으로 보길 원합니다 뭐냐면요 섬리적 역사관으로 매사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섬리적 역사관을 보면 복음이 어떻게, 복음의 중심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지 여러분이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아놀드 토임비 같은 경우는요, 사도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가는 배를 갖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것에서 바로 세계 역사를 실고 가는 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역사가 유럽으로 갔다가 유럽의 중심에서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의 중심에서 이제는 아시아로 확실하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진짜 놀랍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파리드 사코라이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리드 자코라이아라고 하면 CNN 보면 가끔 그 사람이 나옵니다 하버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CNN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세계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포스트 아메리칸 월드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사람이 말합니다 좀다 봐라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2008년에 쓴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에 가장 부자는 더 이상 미국 사람이 아닙니다. 멕시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상장 그 액수가 큰 회사는요. 어디냐면 중국 회사입니다. 뭐냐면 ICBC. 그래서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라고 하는 그게 상장 액수가 가장 커요. 그 다음에 가장 높은 빌딩은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 있지 않습니다. 두바이에 있습니다. 가장 커다란 그 투자 회사는 어디 있습니까? 아부다비에 있습니다 가장 커다란 정유시설은 인도에 있습니다 가장 커다란 광산은 바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에 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의 시대가 아니다 이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바로 축이 움직이고 있다 제3의 이동이 축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맨 처음에는 유럽에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맨 처음에 15세기 18세기 한 유럽 중심에서 두 번째 축으로 20세기부터 미국이 또올랐다 이제는 미국의 시대가 가고 있고 이제 뭐냐면 더 라이즈 오브 더 레스트 그래서 나머지의 부상으로 이어진다 나머지의 부상 중에 가장 중요한 데가 바로 아시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이제는 형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웨스터나이제이션이었습니다 서구화, 이젠 아니라는 거죠 아시아나이제이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존나이스비 같은 그런 미래학자도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함석헌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참 위대한 분인데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이분도 굉장히 독특한 기독교인입니다 이분은 이분이 글을 쓰는데 이런 것이 여기에 그 한국의 뜻으로 본 한국어 역사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은 동양에 있고 발달은 서양에 있다 정신만이 높고 물질을 나타낸 말이 아니다 발달만이 장하고 지킴이 작다는 말이 아니다 높은 낮음도 없다 다재할 것을 할 뿐이다 정신문화의 시가 동양의 흙에 떨어지자 역사의 주인 서양으로 갔다 그래야 충분한 분화의 자유로운 사물의 이치를 따져가면서 연구하는 토구가 허락되었다 만일 동양에 그대로 있었다면 약해지고 갇혔을는지 모른다 분석의또 분석 의심의또 분석 또 의심 비판의또 비판 가만두는 것이 하나도 없는 서양의 손으로 갔으니 발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대신 그 물질의 큰 힘으로 동양 사람을 가혹하게 훈련시켰다 동양은 그 밑에서 자유와 진보가 귀한 것임을 배웠다 이제 오늘은 서구 문명의 폐해가 끝에 오르는 때다 이제 동양은 그 품과 품을 하여 서양을 건질 때가 되었다 그 교만하던 서양의 입에 동양 소리가 차차 높아가고 동양 그 힘든 고난 바로 고생하면상문을 배우는 것을 거의 마칠 때가 오고 있다 이제 당한 문제는 동서종합하는 데서 한 단계 높은 세지경에 오르는 일이다 이러한 세계 역사의 테두리의 방향 안에서 우리의 자리와 할 일을 발견해야 한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글이 1930년대 쓴 글이에요 저는 이걸 보고 소름이 끼쳐요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게 이루어지는 시대예요 보시면 여러분 동북아 시대가 오고 있어요 지금 중국, 일본, 한국 세계만 합쳐봐도 전 세계 GDP의 20% 인구의 25% 외한 보육의 40%가 이 동네에 다 있어요? 우리가 발해 고구려의 땅이었던 바로 동북삼성 거기 연결 다돼 있죠? 아무것도 아닌 중국 역사 서 변방 아니에요. 보세요. 거란이 요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여진이 금이란 나라를 세웠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몽고족이 바로 원이란 나라를 세웠었습니다. 만주족이 청나라를 세웠습니다. 다 뭡니까? 다그 동네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이 뭘 보셔야 되냐면 바로. 우리 이 우리가 이우리 살고 있는 이곳에 거하는 우리 민족의 가능성 그 다음에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볼 필요가 있다고 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반도입니다 근데 갈라졌기 때문에 섬이었습니다 이제는 서서히 사람들이 섬의 의식에서 빠져나옵니다 어떤 게 나오기 시작하냐면 터널 해저 터널을 뚫자 그래서 일본까지는 그 가라스라고 하는 저그 후쿠오카 좀 밑에 있는 거기서부터 거제도로 바다를 바다 이 터널을 갖다 200여 킬로를 지금 만들자라고 하는 아이디어도 있고 옹진에서 웨이하이라고 하는 중국 쪽으로 하는데 거기도 200여 킬로가 좀 넘습니다 200여 킬로 이두 개가 완성이 되면 뭡니까? 이제는 일본, 한국, 중국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반도의 나라로서 분명한 역할을 할수 있는데 이번에. 요번에 정상회담을 통하해서 뭐가 보이냐면 서서히 그럴 필요도 없겠다. 이것도 한쪽만 있으면 되겠다. 일본하고만 뚫고 이제는 일본하고만 떨어지면 우리는 반도기 때문에 그대로 전 세계랑 연결이 되는 그런 시대를 꿈꾸는 시대가 왔다. 통일이 안돼도 좋다. 한두 나라 두잔 나라 두 체질지라도 평화의 세계만 돌아온다면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할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뭐냐면 반도성의 회복입니다. 반도, 반도가 된다면 어떤 일이 될까요? 여러분 반도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반도, 어정쩡한 그런 중간시대 여러분 그거는 누가 심어준 거냐면 일자가 심어준 겁니다 사실은요 반도는 대단한 곳입니다 한반도를 보세요 한반도는 들어왔다 면 여기에 여기서 기가 막힌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불교가 들어와도 기가 막힌 작품이 들어옵니다 한자가 들어와도 원형이 보존이 됩니다 유교가 들어와도 유교의 원형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한반도에 다 남았어요 보시면 이곳은 요 들어오면 은 기가 막힌 작품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전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하여금 어떤 민족인가를 가능성을 보여주게 하시고 그것을 완성시키고자 지금 전세계에 새로운 일들을 만들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령 박사가 한 말이 전들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분이 얘기합니다 우리 민족은 특이한 민족이다 언어를 봐도 그렇다 신기한 것은 내일이란 단어는 우리 순수한 한국말이 없다 왜냐하면 늘먼 미래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없지만 모래랑 글피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은 있다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멀리를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가위바위보 전 세계에서 여러분 가위부터 먼저 얘기하는 나라를 우리밖에 없어요 보세요 짱겜포 여러분 보시면 우리나라, 미국도 뭐라고 그러냐면 Rock, Paper, Scissors 그래서 RPS Society라고 하는 전세계 가위바위보 조직이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전세계에서 가위를 먼저 내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현영 박사가 가위바위보라고 하는 문명론에서 얘기를 합니다 일본은 사무라이 제국이긴 바로 바위다 중국은 뭐든지 다 품어버리는 보장이다 우리는 중간에서 가위다 가위를 갖다가 가위가 약해지고 가위가 옹성할 때 둘은 싸워가지고 이 지역 전체가 평화가 깨졌다 근데 가위가 강할 때는 늘그 간에서 이 동북아의 3개국은 부흥을 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얘기합니다 가위바위보의 원칙을 세우자 그러면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가위바위보의 특징은 뭐예요? 먼저 내는 사람이 집니다 그러니까 먼저 전쟁하는 사람은 다 쓴다라고 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요 여기서 참전은 많은 것을 갖다가 느끼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합니다 돈 오버 도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워싱턴포스 한국 기자였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두 개의 한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이라는 데 보면 참 불행하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그 뭐라고 그러냐면 애매한 크기의 나라가 아주 불행한 위치에 있다 그 사람이 우리를 평가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백이찬이라고 하는 국가안보전략연구회 이분은요 그냥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신앙이 좋습니다 우리 북한 그 없는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백이찬씨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코리아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유로 표현하면 은 한반도는 뭐냐면 왜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이 한반도에 그럴 관심이 있냐 한반도는 일본열도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비수같이 생겼다 중국 이라고 하는 거대 대륙의 머리를 치고 있는 망치같이 생겼다 러시아를 향해서는 태평양 진출을 막고 있는 수갑같이 생겼다 미국을 향해서는 미국과 일본과 태평양 전략의 방아쇠같이 생긴 게 바로 한반도다 그 바로 그곳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다고 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갖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교만하자는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번에 어떤 한 분이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 결과를 하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사실 요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졸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니버시 토론토에 그 클리니컬 사이칼로지를 하는 그런, 이, 그런 분인데 그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하는데 그분의 책 중에 그12 Rules for, Your Life, for Life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인생을 향한 12개의 법칙 중에 하나 보면 이분이 제일 먼저 시작하는데 이걸 시작합니다 똑바로 서라! 그리고 네 어깨를 뒤로 딱 젖히고 똑바로 서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그게 중요할까요? 왜이 자세가 중요할까요? 참,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피세요 왜그왜차이가를만든줄 아세요? 바다가재 가지고 조사 해봤어요 바다가재를 조사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하고 연관성 때문에 아닙니다 바다가재는 신경 시스템이 굉장히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찰이 가능해요 신경 시스템이 가능하고 거기에 있는 뇌세포니 신경이 어떻게 움직이나를 관찰이 쉽습니다 바다가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바다가재 아시다시피 수염도 깁니다 그 다음에 안에 이... 집게가 큰게두 개가 있죠. 얘네들이 딱 남, 그, 이제 어디 가서 둘이 딱 만나면은 딱 집게를 든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껀치 선수가 이제 앞뒤로 뻗고 위로 뻗고 밑으로 하면서 겁을 주는 거예요. 그거 겁 먹고 나면 뒤로 슬슬슬 빠지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가끔 붙잖아요? 붙으면은 하나는 죽어버릴 정도로 이게 세 됩니다. 근데 해가지고 이긴 놈하고 진 놈하고 홀몬을 조사해 봤어요. 홀만을 조사해보니까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이긴 놈 자신만만한 놈은 더욱 양양해가지고 집게를 놓게 든대요 똑바로 얼마나 크냐 그안을 조사해보니까 뇌 안에 뭐가 있냐면 어떤 화학물이 많냐면 세로토닌이 옥타파민이라고 하는 옥타파민은 여러분 살빼라면 옥타파닌 파민 먹습니다 사람들이 왜냐면 그게 우울증을 걸리게 하거든요 우울증하는 그게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게 비율이 세로토닌이 많다는 거이 사람이 말합니다 세로토닌이 무슨 역할하냐면이 모든 연결 부분을 갖다 똑바로 세워가지고 더 크고 길게 보인다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은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했죠 사람은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다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행복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요? 똑바로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 그리스의 제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택하셨어요 사용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깨를 펴요 똑바로 교만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신 만만해요 직장이 힘들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해주세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고 피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기독교인이 적어요 그리고 기독교인가고 핍박 받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아세요 도와주세요 아이디어를 주실 거예요 변화시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깨를 펴야 돼요 바로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이 지역을 높이시며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쓰시기 위해서 저는 우리 북쪽에 있는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어떤 모습이든지 그들과 함께 이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민족이 쓰임을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꿈을 같이 꾸자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지금 함께 시대의 흐름을 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비전과 꿈을 이어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제가 첫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의미는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왜그 독재국가에 가면 은 자기네 동상들, 독재자의 동상을 많이 세우는지 아세요? 똑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느부간 내살도 네 느부간 내살상을 네막 세웠어요 왜 세우는지 아세요? 사람들한테 바로 누가 니네 위에 있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그 사람을 향해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북쪽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 존재를 갖다가 이 신과 같은 존재를 너희가 섬길 뿐만 아니라 수호해야 된다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또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이성, 합리성에서 반향, 서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2장 같은 경우는 사도가 우리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뭔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1장에 보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을 할 수가 있다라고 소통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소통을 할수 있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이사에서4 0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 8점에터쭉 보세요 나는 여호와는 지치도 지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지혜가 한이 없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31절에 보면 여호를 와 악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바로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세임을 주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바로 독수리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왜 참새를 안 쓰고 닭을 안 썼을까? 왜냐하면 참새는요 방앗간 한번 맛보면 은 방앗간 주의만 돕니다 제가 시골에 가본거예요 맨날 방앗간 그 깨진 유리창으로 한 놈이 들어왔다 나갔다 맨날 똑같은 놈이에요 뭐,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렇겠지만 제가 보면 그거예요 한번 방앗간에 맞들인 놈들은 거길 못 벗어나요 그게 참새예요 닭은 뭐예요? 그 눈앞에 있는 모이 주워 먹다가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하고 세상 떠나서 삼계탕 돼요 독수리는 뭡니까? 개의치 않아요 눈앞에 있는 먹이를 개의치 않고 하늘로 치솟아요 그리고 뭐랍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요 그리고 기리를 타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가는 그 말을 왜 하셨을까? 바로 뭐냐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길이를 보면서 여러분이 그걸 타셔야 돼요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가는 그길이를 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꿈이고 비전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제주보건을 고 향해서 우리가 꿈을 꾸면서 이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꿈이 되고 특별히 여기 에 계시는 성도님들의 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시작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사람뿐만 아니라 꿈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거 연결된 걸 보면서 참 이런 일이 있었구나를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가 원나라였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원나라, 바로 쿠빌라의 그때 시대에 와가지고 17년인가를 거기서 살다가죠 돌아가가지고요 이태리베니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 가서 동방견문록을 쓸때 사람들이 뭐냐 하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말, 그게 바로 마르코 폴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책을 안나는데동방견문록을 거의 200년 조금 안된 사이에 한 사람이 사본을 구해가지고 줄을 치면서 각주까이막 토까지 달아가면서 읽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바로 콜럼버스였습니다 콜럼버스가 그거를 보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찾아서 지구는 둥글다라는 생각으로 가서 도착한 곳이 바로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저는 거기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같은 꿈을 꾸는 거 우리 시대에 이루지 못할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많이 아십니다 중요한 건 바로 뭐냐 면 꿈을 꾸고 함께 꾸고 그것을 이뤄가려고 노력했을 때 우리 후배들이 아니면 우리 후세들이 그것을 이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꿈을 꾸되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거그 이상의 꿈을 꾸십시오 시작하 내가 할수 있는 게 뭐냐 그건 꿈이 아닙니다 계획이라는 겁니다 꿈은 여러분이 할수 없는 이상을 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보면 이것저것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서 꿈을 꾸어 보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야사장에 보면 은한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참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얘기입니다 생도 중에 자기 제자 중에 하나가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근데 부인이 남았습니다 아들 둘이 남았습니다 가서 위로해 주려고 갔다 그랬더니 얘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남편이 남겨놓은 빚 때문에 바로 이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집에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항아리에 조금 기름이 남아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가서 네가 빌려올 수 있는 것 마음껏 그릇을 빌려와라 빈 그릇을 빌려오라 고 그랬습니다 방에다 놔두고 문을 닫고 가서 얘기합니다 그 기름 남은 거에서 나머지 빌려온 그릇에 채워라 그래서 채웁니다 그 여자가 채우고 또 아들들이 빌려온 것을 채우고 채우고 채우고 채웁니다 그러고 나서 그릇이 딱 떨어지니까 기름이 더 이상 딱 그쳐버립니다 저는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거기 10개가 더 있었으면 열개가더태워지는 건데 여러분 저는 그게 기냥이 아니에요 바로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답하시는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의 사이즈보다 큰 꿈을 꾸기 시작하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이 세상은 꿈꾸는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꿈을 꾸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바로 꿈꾸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 갑니다 단순한 그런 몽상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혼자 하면 몽상이 되고 망상이 될수 있지만 같이 꾸는 꿈은 그리고 꿈을 위해서 함께 나아갈 때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길 원합니다 해봐야 됩니다 해보고 나서 된다 안 된다 얘기했는데 요새는 하지도 않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치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피,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시험에는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실천하십시오 허슨 테일러 같이 작은 것은 작은 것일 뿐이나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큰 일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일부터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마더테르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작은 일을 할 뿐이다 근데 작은 일을 할때큰 사랑으로 한다 저는 그런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주어진 데에서 내가 지금 당장 함께 변화의 시대를 읽어가면서 내가 이루어가는 꿈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하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구하시는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언어를 바꿉시다 언제부터요? 지금부터요 왜냐면 디자인은 내용을 지배합니다 언어는 생각을 지배합니다 언어는 생각을 지배합니다 언제부터 라고요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또 시대의 변화를 읽어가면서 꿈을 꾸면서 꿈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해 봅시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먼저 헌신을 할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캠퍼스를 봅니다 완전히 돈과 성공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 이제는 목적이 되어버린 세상 캠퍼스가 직업 양성소도 아니고 그 안에 보면은 온갖 잡다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학문뿐만 아니라 폐역하고 어떻게 보면 어느 학문 같은 경우에는 니오마키스적인 그런 학문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캠퍼스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캠퍼스를 향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캠퍼스를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내가 캠퍼스의 파수꾼이 되겠고 캠퍼스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고 내가 아는 학문에서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훈련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세상을 바로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꿈을 꾸면서 함께 좋은 사람들과 캠퍼스에 는 우리 순장 선원들과 시맨들과 함께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냥 놔두겠습니까? 이 사회를 갖다가 이렇게 병든 모습으로 놔두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행함의 죄가 있지만. 그냥 생략의 죄도 있습니다 놔둬버리면 안됩니다 그냥 지나쳐버려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주인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고 자녀들이고 또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우린 누굽니까? 바로 이 땅의 주인이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보시면 안됩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는 분명히 하나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제 통일이 되거나 아니면 은 북쪽을 향해서 섬길 기회가 주어주신다면 그곳에 가서 최소한 1년은 못할지라도 한 달이라도 가서 거기에 재건을 위해서 섬기겠다라고 하는 분은 손을 바짝 드십시오 왜 그러냐면 바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단순한 경제 회복이 아닙니다. 관계 회복이 돼야 됩니다. 또 그곳에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세워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고 손을 붙잡고 우리가 이 세상 땅 끝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통일을 향한 그런 평양까지 오늘 열차표 받았습니다. 그 열차표를 타는 것 같이 우리가 가서 목적 가서 그들을 섬기면서 도우면서 회복하면서 재건하면서 이 세상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우리 민족을 세우가는데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손을 내리십시오 성도님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는 참 가슴이 아픈 땅입니다 아직 부흥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엑스플로 2018 제주선교대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여기까지 날씨를 통하여서 분위기를 통하여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에서 시작하신 놀라운 일이 이제 결실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데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내가 이제 무슨 일이든 간에 조그만 일부터라도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고 이웃을 갖다가 돕는 일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앞장서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분 제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복음 화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 일어나십시오 나를 통해서 일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은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을 부르셨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제 주님 앞에 주여! 세 번을 크게 부르고 그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드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과 헌신을 우리가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세번 크게 외쳐봅니다 시작! 주여! 주여!